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자폐 ADHD를 이기는 뇌면역 영양 요법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이거요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어린이 종합 영양제 고르는 법 이렇게 나는데 왔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영양제를 갖다 어린이들이 미리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제 치료용으로 먹고 보충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음뭐 괜찮은데 대체로 그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양제를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됐다라는 그러 발상은 좀 반대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식욕법 중에 이 우리 자폐나 ADHD 또 아스퍼거증후군을 치료하는 그러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 식이요법을 갖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는 영양의 불균형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들은 크게 제가 이제 식단을 갖다 만들어 드릴 때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균형을 잡힐 수 있도록 어 식단 패턴들을 갖다 안내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보충하면 안 되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큰 문제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식이요법 중에 영양보충이 걱정되면 어떤 종합 영양제를 먹여야 할 것인가. 이걸 갖다 좀 답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걱정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제 없는 영양제를 갖다 알려드리고,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어, 이제 어린이 종합 영양제를 선택시 주의사항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뒤에 이제 세 가지 영양제를 갖다 아이오브에서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이오브에서 고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국산내에서 출시되는 어린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세 가지 기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글루틴이나 카지인 성분 대두 성분 그리고 알러지 유발 성분 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일단은 글루텐 카진 프리 상태에서 영양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인식이 많이 정립이 그 안되 있고요. 이 데드 성분까지도 이제 제거하는 게좀 안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러한 그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성분을 조제하는 시설에서 어 만든 영양제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유발 성분들 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을 볼때 영양제를 볼때 우리 아이가 식이요법 할때 피해야 될 그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를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뭐 유기농이다 천연 재료다 이렇게 해서 광고되는 경우도 이게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들은 이 어린이 종합영양제 같은 경우 아이들이 단맛이 나야 잘 먹기 때문에 인공 굉장히 설탕보다도 훨씬 더 고강도의 당분은 당도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인공 감미료가 그 추가된 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안먹는이만 못해요. 제가 잡혀야 이들이나 이들 치료할 때 특히나 이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갖다 하고 있을 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영양제를 갖다 먹는다. 그건 뭐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잘 보면 설탕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설탕은 아니라도 해도 뭐 사탕수원당 수 과당 이런 게 혼합되어 있는 영양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도가 높아야 아이들이 단맛에 영양제를 잘 먹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당도가 높은 영양제는 피해야 됩니다. 이런 성분으로 당도를 높인 거는. 그래서 이 천연감미료 단맛을 내야만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어, 천연감미료로 스타일리톨이나 스테비아를 이용한 것들을 갖다가 주로 선택해서, 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영양제는 뭐 대체로 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것도 되게 많고요 설탕 과장 들어간 것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이 외국산에도 보면은 어, 되게 유명사 제품에도, 어, 이, 이 원당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뭐 이건 이해가 될 만한 겁니다. 이, 면글루텐카제인 프리류하고 원당을 사용한 그 어린이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영양제를 만들 때 일반 아동들의 대체로 평균적인 건강상태를 갖다가 걱정하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과당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아동들한테큰 문제가 안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조차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당분 성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셋째로는 또 제가 골랐을 때 영양성분의 함량이 가능한 높게구성에는 영양제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치료용으로 할 때는 그 함량이 굉장히 높은 함량들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치료할 때몇 가지 영양제를 갖다가 오버도스하거나 메가도스하는 것들 갖다가 권유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종합영양제 안에는 일일 권장량을 만족하는 수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만족해서 만들게 되면 이 종합영양제 볼륨도 커지고 비용도 높아져서 그런지. 그 함량 자체가 높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거는 쪽어도 먹고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분이 낮은 거 많았고요. 대체로 보면 이 성분 자체가 어떤 거고 함량으로 농구하고 아닌 거하고 비교하면 뭐 절반도 안 되게 들어가 있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들의 성분이 일일 권장량 기준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 양이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 다른 문제를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지켜서 피하셔야 어 아이들 어그 문제가 발생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이 치료를 하려고 아이가 좋아지려고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 영양제를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제가 아이업에서 여러분들이 구입 가능한 영양제 어린이 종합 영양제 세 가지를 갖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어 구입을 하시는데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서 제가 아이오브에서 영양제를 갖다가 어, 골라봤어요. 몇개쭉 훑어봤는데, 모든 영양제를 다 훑어보지 못하고, 어쨌든, 음, 대체로, 그 이쪽 분야를 좀잘 아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것들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제가, 그, 어, 자폐나 식이요법 중인 그 아동들에게, 자폐 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장 강추하는, 일단, 첫 번째는 요, 요거예요 닥터 멀플라에서 만들어진 초볼 음, 형태의 영양제입니다. 이건 어린이 영양제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멀티비타민 포키드 되어 있죠. 이게, 음, 이게, 이게 슈거가 제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지금 보면 성분들이 쭉 보면은 이제 쭉여러가지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그이 어린이 영양제에 과일이나 이런 향들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들을 갖다 많이 내기 위해서도요 근데 이제 이 과일이 전혀 과일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영양제 성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러지 유발 원인으로 부터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 감미료 나 설탕이나 다 과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자일리톨로 그이 단맛들 갖다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양제인 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쌀겨 추출물로 유기농이지만 쌀겨 농축물이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좀어 이거 하나가 조금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제 들이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식이요법 한 아이들 중에 쌀 성분들에 대해서 어 기피해야 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쌀을 갖다 피하는 식이요법을 갖 하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요거조차도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쌀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면 요 영양제는 대체로 안전하고 매우 그 성분 함량도 굉장히 좀 우수한 어, 다타 제품에 비해서 우수한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저1차로 음, 권고하는 것들은 요 영양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과일이나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천연 영양제를 다 좋아하신 다면 이거 영양제가 괜찮아요. 이 영양제는 좀 아까 그것보다 좀 비용이 비싸죠. 이거 어, 비용이 좀 비싸고 이것도 같은 어, 추어벌 형태로 되는데 약간 비용이 더 비싼데 이 요거는 그 성분 함량도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이게 그 천연물로 만들어져 있는 유기농 그 비타민이에요. 어린이 비타민이에요. 그런 에서 이제. 조제 과정에 이제 그 원가 자체가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어, 이게 천연 비타민 영양제가 좋으냐, 아니면 뭐합성영양제가 좋으냐, 이거 갖고 좀 논쟁들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원가 자체는 비싸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어, 이제 과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유기농 과일로 여기 비트하고 당근,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브로콜리, 그다음에 케일, 성류, 시금 키위, 시금치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성분 중에 실은 요 비트나 블루베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디에 맞냐면은 지금 키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시금치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어, 시금치나 아, 키에 알러지가 없대되면 요거는 쌀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요걸 사용해서, 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단맛 자체를 갖다가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냈고요 음, 당연히 우려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쌀에 문제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영양제를 갖다가 진지하게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이라는 장점들이 좀있고요그 예, 다음에, 이것저것 좀 복잡해갖고, 양양제를 갖다 사용할 때, 그, 유기, 그, 저, 저, 저, 저, 프리바이오틱스나 아니면은, 어, 간단한 그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도 그냥 혼합해서 하나로, 유산균이 이거니, 다가리지 않고 하나로 먹고 싶다라면 요게 좀 추천할 만합니다. 요걸 지금 가든 오브 라이프에서 어린이용 그 비타민으로 만들었는데, 요거의 이제 장점들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그, 이게,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에서, 그, 가장 간단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혼합해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힘든 아이들을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루에 지금, 추업을 배워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두개 먹는 걸로만, 간단하게 유산균부터 이런 걸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게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아이의 증세 자체가 경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유기농 그 이런 식으로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나로 혼합해서 먹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의 증세가 좀 어, 조금 세다. 그래서 철저하게 치료하겠다면 를이그 어, 유산균도 따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제품들을 추천을 하니까 아이가 식이요법 하는 상태에 맞춰 갖고 어, 영양제들를 갖다가 세계 어,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게 식이요법 중에 어린이 영양이 걱정되시는 경우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요걸로 마치도록 할게요.